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BMW X5 40i 엔진 오일 교환입니다 BMW의 도시명 SUV 4세대 X5입니다 엔진 오일 레벨은 양호하며 길고 긴 BSI 기간 중간에 교체하는 케이스로 신차 출고 첫 교환이 되겠습니다 오일 필터 먼저 교체합니다 넓은 엔진 룸인데 반해 오일 필터 위치는 카울 쪽에 가깝다 보니 작업성은 좋지 못하네요 전용 세정제를 이용해 하우징을 클리닝한 후 신품 필터와 오링을 장착합니다. 모든 접촉면에는 신유를 발라 윤활시켜 주고요. 하우징을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. 무상 b s i 기간 사이에 교환하는 케이스다 보니 에어클리너는 교체하지 않습니다. 차량을 리프팅 후 기존 엔진오일을 배출합니다.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하였고요. 와셔는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성 소모품입니다.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. X5에서 배출된 엔진 오일의 모습입니다. 해당 가솔린 직렬 6기통 트윈 터보 차저 엔진은 BMW LL01, LL01FE가 사용 가능 규격이며 추천 규격은 LL17FE 플러스입니다. 준비한 엔진 오일은 라벤얼 EFS 0 w 2 0으로 BMW에서 해당 엔진에 추천하는 LL17FE 플러스 규격의 공식 승인 오일입니다. 참고로 X540i의 초도 충진류와 동일한 규격과 점도입니다. 파워를 베이스로 하는 합성류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동을 걸고 유온이 오르도록 기다려준 후 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. 정량 잘충진되었네요 BSI 중간에 서비스를 받는 케이스인 만큼 주기 초기화는 진행하지 않습니다. 물론 BSI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차량은 에어클리너 교체도 주기 초기화도 함께 진행합니다. 레벨 체크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. 필터, 플러그 모두 깨끗하네요. 다음 엔진오일 교환 주기가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 후 실내 연막 살균, 타이어 공기압치 같은 것 같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. 실내 분위기를 담당하는 크리스탈 기어봉을 감상하며 출고합니다. 이상 BMW X5 40i 엔진을 교환이었습니다.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